네 반갑습니다 스물옵션 전화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보면 땅치고 후회합니다 돈벼락이죠 안보시죠 현재 지금 3300만원 투자했는데 265만원이죠 수익이 자 1분에 얼마나 수익이 올라간지 지금 19초 됐거든요 260,290만원 자 26초 자, 310만원 수익나고 있죠. 자, 돈 벼락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한번 보세요. 340만원. 자, 일본에 그죠? 360만원. 390만원. 예, 일본에 이렇게 폭등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예, 네, 반갑습니다.